학원에 같이 다니는 이티제, 뚝딱기와 엔팁. 하지만 어느 날엔팁은 코로롱에 걸리게 되는데. 오늘 엔팁님 학원 안 오시나? 오늘 중요한 수업 내용인데. 엔팁의 결석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들은 이티제. 후, 일단 필기 노트 잘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줘야겠다. One hour later. 엔팁님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네, 기침은 안 나는데 목이 살짝 칼칼한 정도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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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J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는 애정표현을 선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밑도 끝도 없이 애정표현하고 사랑을 갈구하면 ISJ는 그들의 바운더리 성벽 문을 닫고 고슴도치처럼 잔뜩 경계할 것입니다. 따라서 애정표현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시작한 후 서서히 표현 페이스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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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ETJ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게 요구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변수가 많은 존재로 인식되면 ETJ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TJ의 단조로운 일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ISTJ는 애정표현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회화된 ISTJ의 경우 드물게 말로 애정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릴 때 매우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사랑해를 밥먹듯이 들었다면 다른 ISGA 뚝딱이들보다 좀더 소홀하게 사랑해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한번 말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손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해를 말하지 않는다고 ISGA의 가정환경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속이 꽉 담긴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애정표현을 잘하는 ISGA가 있다면 그 뚝딱이에게 너는 매우 특별한 유형이라고 칭찬해주세요. 그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잘해줄 것입니다. 1단계 이상형이 있는지 물어보고 비교할 것호감 신호가 확인되지만 조금 애매모호할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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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호감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뚝딱거리고 어쩔 줄 몰라하면 호감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3단계 자신의 TMI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ISTJ가 개준다. ISTJ는 F 유형의 감정적 맞장구를 100%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ISTJ가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서 병원을 제때 못 갔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아프겠다 공부할 게 너무 많지라고 하면 ISTJ는 말 그대로 응 공부할 게 너무 많았어 라고 하고 대화가 끝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ISTJ는 F 유형의 감정적 맞장구를 눈으로만 느끼는 것입니다. F 유형 마음속 세심하고 예민한 부분을 캐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회화된 ISTJ의 경우 F 유형이 실망하는 포인트를 캐치해서 F 유형의 말뜻을 조금이라도 파헤쳐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ISTJ와 연애 중인 F 유형이라면 이런 부분을 예시와 함께 딥러닝 시키면 ISTJ도 조금씩 인지합니다. 만약 ISTJ와 썸을 타고 있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단 ISTJ의 언어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낫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F 유형의 방식을 딥러닝으로 시작하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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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다면 단둘이 있을 때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놀았냐고 질투를 합니다. 이는 이 티저와 장난치는 것만 보고 싶다는 뜻으로 갖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시 청해 주시 사스내드통 ISTJ 와유아인고 하시 기원내 ISTJ 월 멤버십 에 하시 마 본인 g ASMR Total nega e benefit you'll new leal su it s u d n a d a b u c h u k sang dan card l u l click hagib hadu -e s a y a